오늘따라 왜 떠나버린 고운 생각이 나는 거야? 뚱뚱하고 못생기고 눈 작고 키 작고 입 크고 여보셔요두께씨 계세요? 모름표? <웃음>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름표무름표무름표름표표 이쁘다 노과 좋아요 누.. 누구신데 저.. 를 느낌표 어머머머머 어쩜 사람이 그렇게 무심해요? 정말 저를 모르시겠어요? 누구신지 통? 두 달만에 본다고 이러실 거예요 6개씩. 정말 저예요 고은아 오, 최최. 아니, 아무리! 세상에, 마상에 말도 안 돼! 점점점, 아무리 많아라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! 이, 이럴 수는 없는 거야! 구 a 저 예쁘죠? 이리저리 엉킨 곱슬머리가! t 마 같은 두꺼운 입이! 비 e a 들이치는 코! a t 좋은 허리! 다리는 더 이상 a 을 생략하죠! 이랬어유, 잘했어유 하던 사투리와 호 웃던 웃음소리까지도 저렇게… <웃음> 두께 씨 정말 놀라셨나봐요… 응. <웃음> 맞아, 이건 분명 꿈이야 꿈! 꿈 속의 은혜 씨 어디 뺨좀한번 꼬집어 주세요… 어... 어... 꼬집… 우도가하고 뭐하니… 호왕… 호우… 벌써 50번째 꼬집은 거예요… 분명 꿈은 아니었구나… 히힛… <웃음> <웃음> 아이, 손님 그러다가 얼굴 형태가 바뀌겠어요 그래요 뺨이 찐빵처럼 부풀게 꼬집어봐도 꿈은 아니에요 와, 대체 얼마나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셨길래 저렇게 날씬하고 예쁘고 곱고… 하여튼 놀랐습니다 은혜씨 은혜씨는 어, 안 드십니까? 아참처음 참, 살빼기 중이지요? 구독과 좋아요 두깨 씨가 얍실하게 생긴 명화 씨에게 정신 못 차리는 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아세요? 명화 씨하고는 잘 어? 돼가고 있나요? 너무 등장 예? 예... 아저그뭐또아 이거 원 양식은 서툴러서 원래 이렇게 미끌거리나요? 한국인 특 수저 젓가락 필수인지용 쩝쩝 음, 쩝쩝! 뾰각뾰각 뾰각각 제가 너무 못나서 도각 도각. 실망하셨죠? 점점점점. 그렇군요 역시남 명아씨가 바라는 그런 수준의 남자가 아니었군요 심으로... 점 쩝쩝쩝쩝쩝쩝 잉! 음! 구독과 좋아요!